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던청념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영상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화이트스톤 동글라스 강화유리 떼는 법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이 동글라스 떼는 법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준비물 하나만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액정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이쑤시개 같은 도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 모퉁이를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이쑤시개로 천천히 밀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셔야 점은 천천히 밀어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밀지 않고 들어 올리게 되면 중간 부분이 깨지기 때문에 다시 끝부분을 찾아 밀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부 분만 주의하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강화유리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갤럭시 S21 돔글라스 강화유리는 도착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잘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요.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한쪽에서 천천히 밀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떼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강화유리를 모두 제거한 후에는 알코올 등을 이용하여 액정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끝이 나겠습니다. 준비물은 이쑤시개가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액정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점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이쑤시개같이 나무로 된 재질로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